I'm <laughs> sorry. Oh, for o w we begin the world tonight Without your memories 잘하셨어요. 올라와, 라와라라불안 보여. 이정도 잘한 거예요. 그럼 <웃음> 안, 안 보이잖아, 블록 불러와.